두바이 엑스포에서 맛있는 음식, 재밌는 관 이런 이야기를 할때 태국관이 꼭빠지지를 않아요 재미도 있고 음식의 맛도 있다 하면서 꼭 리스트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관인데요 태국관 항상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못 가다가 어 오늘은 줄이 조금 짧으네? 이러고서는 기다렸는데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다른 날보다는 이제 줄이 짧아서 기다려서 들어간 게한 40분이었는데 세상에 진짜 쌍따봉! 짱 재밌어. 요 너무 재밌어서 아, 이래서 태국가 사람 많았구나. 그리고 밥 먹었거든요. 쌍따봉. 아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태국가 맛있다고 했구나. 오, 진짜 재밌고 맛있고 태국가는 혹시나 두바이 엑스포 가신다면 꼭가 보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베스트 몇 가지 꼽는다고 하면 태국관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덥게 줄을 쓰고 있다가 문이 탁 열려서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에어컨의 바람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태국의 그 상징적인 그 골드색하고 외폐 이런 게 모형이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 태국스럽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태국과 할 거고 사진 자유롭게 찍으실 수 있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극장이 나와요. 그극장에 이렇게 물이 밑에 있고 뒤에 스크린이 있어서 그 영상에 맞게 물분수의 글씨가 물 분수로 글씨가 써지고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 따라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뭐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이 두바이 엑스포가 재밌는게 아기들 학교에서 같이 단체 관람을 왔거든요 정말 많은 학교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견학을 와요 저희 아이들도 두바이 엑스포로 소풍을 자주 가는데 아이들이 그 영상이 나올 때 비바람이 치면 같이 환호해주고 무서운게 나오면 소리를 질러주고 깊은 게 나오면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무슨 방송국 알바생 마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숨김없이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영상에 걸맞게 아이들의 그 행동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그 재밌는 영상을 보고 다음 관으로 넘어가면 또 영상이에요. 또 영상인데 이번에는 바닥이 움직여요. 바닥이 막 움직이고 앞에 그 태국 간 캐릭터 애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태국에 대해서 소, 설명과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무서운 게 나온다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캐릭터가 막 날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바닥이 마치 내가 날라가는 것처럼 진동이 막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어른이 봐도 아, 유치해 그냥 뭐 만화야 이게 아니라 오 재밌어 재밌어 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다이아몬드에 이제 태국에 관한 내용이 또 이제 빛으로 쏘면서 내용이 되는데 약간 호주관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앞에 올려들었던 그 호주관하고 영상으로 모든 게다 시작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비슷한데 이 태국과는 조금 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영상 뿐만 아니라 영상 플러스 내 몸이 움직이는 거내 눈이 영상을 보지만,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람이라든지, 내 몸이 더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요런 거 하나가 더 가면 되는데, 훨씬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밀크티도 맛있고, 파인애플 볶음밥도 맛있고,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아, 신랑 데리고 와야지, 애도 데리고 와야지, 이 생각이 그냥 저절로, 저절로 들더라고요. 관에 줄이 너무 많아서 못 갈지언정 여기 음식점 꼭 데리고 와봐야죠 요럴 생각,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가 물과 함께 보여지는 영상과 그 다음 진동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그 영상과 또 다이아몬드 형체로 보여진 영상을 배경음악 넣지 않고 진짜 태국관에서 제가 찍은 그 소리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간접 체험이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진동과 함께 보여진다는 거 실제로 만약에 가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태국관 영상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Where a your Thai hosts? Throughout Thailand's history, water was at the center of life, which allows us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the world. We've always loved to exchange knowledge and culture. And also to trade, so Thailand became a center for the region. Today, more than ever before, Thailand serves as an important hub. Let us show you more about Thailand. Follow us here on your right to get on board our drone. Let's go! b o o t h a y make bioplastics. They disintegrate naturally to protect the environment. b i o k i n e s c i n c e is one way to add value to w i l products for future industry and to help preserve our planet. Oh no! We got caught! Oh! Hurry up! This way! Oh! We're in an i c e s r e e fiber-optic cable. We're l o k i n to g e you to our signature spot, Thailand City. Amazing! Do you see that robot? That is the doctor. It's controlled by a real doctor who is in Chiang Mai, another Thai smart city. Really? Yes. It's long-distance surgery. With 5G infrastructure, things are more convenient like teaching, learning, and logistics. Thailand is a world-class medical hub with more than 3.4 million f o r e i medical visitors a year. Great. Oh, well, now the patient is safe. Let's go on another ride. Do you see o n But don't worry, we can use waste material from plant s to recharge it. That's right! w a r c a f t s are one type of biomass, and now we have e n o u g h power to hold back. We're developing technology and innovations and sharing them. It's not just for Thailand, but for the whole world. Mm -hmm. We want to d e e l o p our region with humanity through o u t w o of foreigners who stayed. I am here because of Muay Thai. Muay Thai is more than a sport for me. Muay Thai is more than RSL for me. Muay Thai is my life. Oh, that's amazing. For me, I first came to Thailand to eat and to travel. Just as excited about the spicy, the balance, and the diversity of Thai food. Wow. I came to Thailand with my family 58 years ago. And I've never regretted that decision that I chose to stay in Thailand. I was delighted to receive the Prince Mahavan award. It was a fantastic recognition of the achievements. I am a great admirer of the Thai health system, that everyone can get access to good care. first visited in 1994. So we retired and moved here and it was the best decision we ever made. The p i n c e t a i l a n d is a beautiful village. There is no country i h e c or in h e r l e 그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Imagine living anywhere else. Thai people have not only shared with me their amazing food, but also the value of eating together. I want to thankful my Thai friend in Thailand to become what I am today. and hospitality brings millions of foreigners to a set absolutely so come and visit and you see for yourself so dee